3만 응. 응. 이런 한 마리 만원만원4번은 아, 네. 아. 이렇게 만로당으로 판매하시는 만원인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오늘은 울산에 있는 방어진 화로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방문일은 10월 7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5시좀 늦은 오후예요. 그런데 이 늦은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조금 이렇게 한가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때도 계속 여기 있었었는데 여기 저녁 때 되니까 또 사람이 좀 많이 뭐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활어들을 종류를 좀 보게 되면 제가 여기 방어진 오기 전에 정자 활어센터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 이제 보여드릴 건데 거기보다는 좀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그런 생선이 좀 많이 있었던 네. 그런 활어센터였어요. 새우는 얼마씩이에요? 새우 여 마리 만원. 여 마리 만원. 일주에삼 마리, 아이디어 칠 네. 이제 점포를 좀 크게 나누게 되면, 이제 해물류만 좀 파는 점포가 있어요. 뭐, 개불이라던가, 낙지라던가, 전복 같은 그런 이제 폐류들도 이제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류만 이제 판매하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참 전어가 비싸요. 여기서도 뭐, 3만, 3만 5천원, 4만원, 막, 요렇게 다른 어시장들도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전어 먹기가 그렇게 쉬운 것같지는 않아요. 네, 어종은 점포마다 다 비슷비슷해요 어. 그리고 가격도 좀 비슷비슷하구요 그러니까 특별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선택하고 서비스를 어떻게 받느냐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산은 자버 뭐 방어 숭어 뭐 요즘 온 정도 있었고요 대부분 양식 어종 들이 꽤 있었어요 구성 자체가 다 비슷하죠. 네, 이제 흥정 중인데 한번 보시죠. 그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음. 아 그럴 아, 예. 아, 예. 리가 네. 아, 어 네. 방이어 리가 없어. 리가 어분럴 나. 2 없어. 그럴 리그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가그렇게가요 모두 3만원입니다 네 고기 크기 생각하면은 저는 제 기준에서 3만원이면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만 이 보시면은 저울에 2 5 k g 정도 되더라고요 넉넉하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물 빠지는 바구니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투명성을 위해서 물 빠지는 바구니 사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나는 넉넉하게 더줬는데 오해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잡어들은 뭐 주치나 눌레기 성대 볼락 뭐 이런 종류들이 이제 꽤 있었고요. 여기 돌돔 있죠. 좀 작은 돌돔들. 이거는 대부분 다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잽방어도 있고, 제방어도 있고. 네, 오징어 마리에 만 원인데 제가 아까 저 정자 화로 센터도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거기보다 저렴합니다. 근데 요즘 오징어 씨알이 커요. 네, 구입 전에는 꼭한 바퀴 다 돌아야 돼요. 그래서 거저 잘못 하시는 분들은 연습하셔야 돼요. 뭐라고 하냐면저 구경 좀더 할게요. 조금 더 보일게요. 이 말을 좀 연습을 하시고요. 중요한 점이 있어요. 불러질때 절대 성대광문을 보지 마라. 네 얼굴 보고 말하면은 마음 약해져서 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네. 작은 것들. 응. 이런 한 마리 만은 큰 거는 2만 원, 요단 거는 한 마리 만 원. 이런 거 뺀지는 얼마씩 돼요? 줄돈 4만 원. 4만 원, 필 그래. 4만 원. 응. 전어는 3만 5천 원. 전어는 한 2만 원쯤 하고, 요런 거한 마리 만원 하고, 그럼 한 마리 갔어요. 음. 그래. 요 감성동도 있고, 요거는 감성동. 설강시. 요 밑에는 자연산 자보. 4번은 이렇게 키로당으로 판매하시던데 예, 예, 키로에 3만원. 키로에 3만원? 네. 응. 그런데 이 전부 다 키로에 3만원이에요. 네, 포장집은 네. 네, 네, 2층이 아니고, 앞에 햇집에 아 무대고 마음에 드는 집 가면 돼 얼마씩이에요? 1인 6천원 넣으 넣세요. 네. 야채까지 넣세요몇명 네. 오셨는데. 아니, 저 혼자 왔어요? 혼자 왔는데? 혼자는 2만원쯤 하면 혼자 먹는데. 네. <웃음> 이건 양식이죠. 둘도 둘 정도. 예, 그죠. 둘도은 양식, 자보요어는 자연산. 자연산. 콩발에 음. 들은 거. 방어요어는 자연산, 어장에 들은 거. 요거 이만은짜리 한마리 하면 이제건 음. 먹는다. 네. 맛있어 자연산이 제가 네, 네. 왜죠. 해바로 나는 거라고. 네, 보통 좀 구경 좀더 할게요. 뭐 보고 더 올게요. 라고 말하면 은 그렇게 하라고 보통 말씀들을 하세요. 자 여기는 좀 특이한 생선을좀안 보이고요. 대부분 좀 뭐라 그럴까? 일반적인, 대중화된 그런 생선들이 위주예요. 다양성보다는 일반적인 생선의 위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참잘 정돈된 느낌이에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시장이. 그래서 이제 수조 모양도 비슷하고 어종도 비슷하고 가격도 같고 야,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초고추장 파는 곳인데 여긴 채소도 같이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와서 다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가까운데 이제 실도라는 곳 좋은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날씨 좋으면 어, 가서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래서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요. 손질하고 계시더라고요 도마나 이런 건 굉장히 좀 깔끔한 음, 그런 상태로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깔끔해요 이 바닥에 지금 보셔도 이제 물 하나 없거든요 낙지는 국산이에요? 예? 국산 낙지예요 아니요, 중국산 중국산, 낙지. 네, 중국산 낙지예요 그래서 점포마다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다잘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제 중국산 낙지 표시되어 있고 가리비도 일본산 이렇게 잘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광어들도 좀 어, 보이는데 이제 큰 광어들 있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제 제주산 양식이 이제 많이 보였어요. 싸우는 이유는 손님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뭐 알아들을 수는 없어 갖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화센터 내부를 봤고 뒤편에 나오면 은 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이용을 하시면 되고 초장집은 주변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인당 6천원입니다. 네 오늘 방어진 화화센터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편 예고가 뒤편에 나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